네 오늘은 아이오닉6와 모델3 크기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6가 스펙상으로는 조금 더 높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사진을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장 가이드라인을 지금 맞춰주고 있고요 아이오닉6가 어, 측면 후면 디자인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전면 디자인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슬라 사이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어, 오른쪽 가이드라인과 왼쪽 가이드라인 차이가 보이시나요? 어, 실제로도 차량 전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범퍼가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얼마 전에 올렸던 토레스와 소렌토 차이보다는 확연히 차이가 크고. 지금 휠 베이스를 보고 있는데 휠 베이스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고 지금 가이드라인은 1열과 2열의 어떤 가이드라인 휠 베이스를 맞춰봤고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성장 높이도 비교를 해 보고요.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휠 베이스를 봤을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승차감이나 이런데서도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테슬라는 1열, 2열이 조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 들고 아이온6는 어, 가운데 중심이라고 <웃음> 해야 될까요? 뭔가 중심을 잘 잡은 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조금 더 스포츠 세단으로 보이긴 하네요 다음은 이제 전폭을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이윈 6가 1880이 나오고 있었죠 가이드라인 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조정을 해 보고요 그리고 바퀴가 바닥에 어디 있는지 조정을 해 보고 천정 높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맞춰놨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3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1849mm가 나오고요 네, 가이드라인으로 가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렌토와트레스는 1cm 차이였는데 얘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올렸을 때도 그 차이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위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밝기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맞춰보고 있고요. 네. 사진을 껐다 껐다 비교해 봤을 때, 네. 이런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아이오네6가 좀 펑퍼짐하고 좀큰 사이즈의 차량 느낌을 좀알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아이오닉6와 테슬라 모델3 크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차량 구매를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